안 나쁘지, 괜찮지, 네. 단정하지. 단정합니다. 해볼게요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라 신당의 오라 얘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요. 어, 어. 그 시끄럽잖아요 댓글이. 뭐가 댓글이 시끄러? <웃음> <"어머>, 나 바빠. 볼새도 <웃음> <"먹을 웃음> <웃음> 없고, 어? 들을 새도 없어. 시끄럽긴 해. 어. 근데. 뭐, 뭐, 선생님이라 나를 향한 욕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것도 응, 응. 많은데 좋은 말도 많아. 맞아요. 그래서 난 좋은 것만 보려고 어... 단 것만 먹을 거야.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혹시나 상처 받으실까? 저는 항상 응. 걱정하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나는 상처 치료해주는 마데카솔이지. 나 상처 받지 않아. 괜찮아. 그래, 선생님, 저희가 응. 얼마 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주를 받잖아요. 응. 근데 그때는 그냥 사주만 봤잖아요. 음.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이재명 의원 주변 사람들이 음. 죽고 있어요. 음, 누슨에 본것 같아요. 아, 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금 최근에 죽은 게 초대 초대 그 성남 그그 그 뭐지? 초대? 초초초초 초대 이재명, 이재명 비서실장. 음. 그 초대 비서실. 비서실장. 초대, 음. 처음, 처음. 처음, 처음. 음. 죽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음.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는 건가? 음. 그리고 이게 정말로 그 이재명 의원이랑 음. 관련이 없는 건가?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답을 좀 듣고 싶어서 동작. 동작이자한테또뭐떼고 가지라고 또 댓글 때공 가지라고 가져왔죠? 괜찮대. 그러지 마 진짜. 선생님 괜찮. 내가 갖고 지마 마지막에 구매했잖아. 선생님이 괜찮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 나는 괜찮지. 그래도 팸아또판 터졌네. 아니 그래도 그 사람에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진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냥 응. 딱그거예요 그냥 인간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지가 않고 응. 신령님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응.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죽음이 이재명 의원이랑 정말 관련이 없는지 응. 왜그리고 도대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앞으로도 더 일어날 건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띵게 보면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야 어. 돌아가신 망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한데 100% 나는 해당 상이 없다고는 말은 안 나와 어, 그 사람들이 최측근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까닭이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이 소리가 나고 아 잠깐만 나그좋 그래. <웃음> 저번 영상에도 그랬는데 왜 이... 이딱 민주당 측근들만 보면은 자꾸 막 미칠 것 같아. 뭐가 어. 어, 터질 것 같아. 그 터질 것 같은 게 뭔가 응. 답답하신 건가요? 아니 자꾸 나를 툭툭 건드리는? 음. 막 그런 느낌이야. 막 그런 게 있어. 아 진짜. 어. 아무렴 그냥 일반 손님이 오셔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따라오시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따라오시는데 음. 그런 기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게 저는 만약에 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응. 정확히 모르겠는데 응. 관련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영화에서나 불 법한.. 그렇지 <웃음> <웃음> 완전 영화에서 그 저번에 그 영화 제목 뭐지?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결의 음, 영화가 있었어. 맞죠, 맞죠 어, 그런 느낌이고 근데 영화라는 것이 보면은 일상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다고 나는 아, 생각하거든 감독들이 어. 뭐 연예인들 얘기나 모든 불륜이나 뭐나 음. 다 무슨 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큰 문제를 내가 말 세게 안 할게. <웃음> 어, 어. 왜냐면 호불호가 다 있으니까 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100% 관련은 없다고 말, 말할 수는 없다. 음, 어, 어. 아, 음. 어. 그럼 앞으로는요? 내가 그때 이재명 씨 영상 찍을 때 덜덜 떨고 있다고 옆에서 사람 덜덜 떨고 있다고 알아서 편집해라 했던 그 부분이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있을 거야. 음... 응.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아. 근데 시일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 내 목숨을 내 놓고 끊었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다아 근데 진짜 그때 저희가 영상 찍을 때만해도이 사건 전이었거든요, 사실. 음. 그래도 선생님이 맞아. 그거를 미리 좀 예언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그런 벌벌 떨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 옆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막 이렇게 숨는 음... 이런 것좀 보였어요. 막말로 어? 1970년도 그 정도에 우리가 막 물고문 수사, <웃음> 막 전기 의자 수사, 막 이런 거 했을 때그 사람들 다 살아 있어. 어? 음... 근데 이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다섯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 음, 뉴스를 맞아요. 통해서 맞아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을 때는 그리고 최측근이야 음... 유서도 남겼다며 음... 뉴스는 보고 있어 왜? 내거 보려면 뜨거든 같이 음... 내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관련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떠요 음... 그랬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은 관련이 없다 이 소리는 전혀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조만간에 오래하네 하나는 더 나온다 소리가 음... 나와 <웃음> 그러면 지금 이런 뭐 지금 계속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음. 그거를 잘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이번 년에 넘어갈 수 없을 것같아 이번 년에 어, 어. 어. 다시 가고 나오더라도 음. 어 겨울쯤에는 한번 어, 발을 걸친다 관제 발을 음. 걸친다 이 소리가 나와 음. 어. 근데 그때도 말했듯이 고구만 겪고 나면은. 그 사람 말에 추진력이 생기고 음. 한다고 내가 다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의 이렇게 당당을 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모르고 그냥 사주를 놓고 본 거야 음, 맞아요. 어. 그래서 나온 대로 말했을 뿐이고 나는 언제나 말했듯이 누구 편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 은 조금 어? 당당하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음. 음. 예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음. 자기 부인 잘못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어, 자책감과 그런 걸 느끼니까 스스로 끄는 분도 있어. 음. 제발, 어, 그 국회라는 지붕 밑에 있는, 어, 국민이란 기둥을 믿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벌거벗고 맨몸과 맨몸으로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당대표예요, 지금. 음. 그 자리도 그러면 내려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음. 뭐 잘못되면. 근데 올라가고 내려온 거를 놓고 본다면 네. 내려오는 거는 더 비중이 낮아 어, 올라갈 게더 커. 어, 그 사람밖에 밀 사람 미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다면 올라갈 힘이 더 크다. 왜냐면 내가 그 지금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 그분. 영부인걸 봤을 때도 자리가 시축돼 어, 일이 됐을 때 이렇게 두 영상을 비교해 봤을 때한 사람 치축되고 한 사람은 어느 시점에 되면 올라간다 추진하는 추진력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음, 이재명 의원은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사실 뭐그 이. 대선에서 응. 뭐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응.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전을 응. 네 계속... 그랬잖아. 점치 못 놓는다고. 근데 그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목표까지도 갈 수. 응, 갈수 있어. 아, 갈수 지... 있다는 소리가 나와. 아, 진짜.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중임제 안 되는 나라야. 음. 차례를 기다려. 이 소리가 나오고 음. 어? 올라간다 소리가 나와. 올라가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래서 그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게도끼를 품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버티고 개기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음. 그런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도 그 정도까지 자리를 갈수 있는 굉장히 정도면 사람이야. 굉장히 뭐 사주가 좋든 뭔가 운이 좋든 뭔가 좀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든 뭐 그런 운이 좋은 거같아 아니 운은 좋다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어... 그 운과 본인이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 아, 뭔가... 어? 응. 내가 아무리 옆에서 쥐 뜯고 막 때리고 막 옷을 갈기갈기 찢어도 나는 진짜 미친듯이 달려간다. 내 목표를 위해 어, 그게 있어. 어. 좀 결이 많이 틀려. 어. 음...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거 진짜. 어.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이랑 틀려서 중임제도 안되고 그러니까 는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갈 것 같으면 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본인과 이렇게 사람들과 어 맞서 싸워가지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